안녕하세요 초롱공인 t v 소장 방인선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17일 수요일 밤이네요 어제 이제 공시가격이 발표가 됐죠 부산에 어떤 곳이 정말 제대로 똘똘하게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는지 한번 구경 한번 해볼까요 부럽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신 분 속은 터지시겠지만 뭐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또 증거이기도 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어 여기 먼저 보시면 제목이 벌써 뭐라고 돼 있냐면 남천 삼익 비치 전용 84제곱미터 보통 우리 통상 말하는 뭐 32평에서 34평 짜리죠 84제곱미터가 어 84제곱미터 이상 공시가 대부분 10억대 훌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9억 이상이 되면, 어, 단독 소유일 때도 종부세에 해당이 되죠. 공시가격이. 그렇게 되고요. 부부, 어, 공동으로 가지고 계실 때는, 어, 그게 이제 금액이 6억, 공시가격, 그 1인당 6억, 6억 그 한도 이상이 되면 또 종부세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죠? 아이 공시가격이 10억입니다. 어느새. 정말 대단합니다. 어, 부산지역 대장아파트 LCT 244.62제곱미터 58억으로 1위에요 1위 그리고 이동은 어디냐 했더니 어, 1등이 아까 엘시티 어, 1억이고에 우동 대우마리나 1차 84.22제곱미터가 작년에 5억이었던게 올해 8억이 됐어요 그리고 럭키동네 132.49제곱미터 대략 4억 정도가 올랐고요 W 144.97제곱미터가 7억대 폭등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피치는 어, 남천 피치는 올해 10억을 넘기면서 지난해보다 무려 몇 프로가 올랐나 했더니 80% 올랐어요 80%가 가장 많이 또 아파트 가격도 상승한 곳이 삼익피치이기도 합니다 그죠 해운대 중동 LCT 최상층 전용 면적 244.62제곱미터는 지난해 54억 3,200에서 약 4억 원 오른 58억 4,500만원. 부산 지역 공동주택 최고가를 기록을 했네요. 내가 어디에 삽니다 하고 싶으면 뭐 LCT 가면 뭐 더할 나이 없이 신분의 상징이 되겠는 그런 단지네요. 그리고 이제 16일에 한국부동산은 부동산 정보 공시가격을 분석을 해봤더니 아까 피치가 전용면적 115.6제곱미터 한 세대 공시가격은 11억 7200만원 지난해 6억 8500만원보다 무려 4억 8700만원이 급등을 했어요. 지난해 5억 8200만원이던 전용 84.83은 10억 840만원 아파트 단지 내 84제곱미터 이상 상당수가 전부 종부세 대상입니다. 종부세는 매년 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매년 낸다면 매년 내는 그 세금을 나누기 12달 하면 그냥 매달 월세 내는 거예요. 월세 국가에 국가가 우리의 건물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종부세는 또 2주택 이상이면 그 세율이 또더중과가 되죠. 1주택보다는 이렇게 세금이 공시가격 올라가 깜짝깜짝 놀라는데 이렇게 세금을 많이 걷어 가도록 만드는 가장 출발하는 장본인은 누굴까요? 대학원 수업할 때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세금 엄청 엄청 다 오르죠. 근데 이 세금을 다 누가 올리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순간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이 세금 정말 누가 올리지? 국세청? 국토부? 기재부? 막 이러면서 막 머릿속으로 고민을 했어요. 근데 교수님의 답변은 여러분들이 올리는 겁니다. 우리 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세금은 우리가 다 올리고 있는 건데, 어, 갑자기 의아했어요. 왜 우리가 이 세금을 올려요? 이래 속으로 생각을 했더니 왜냐, 국회에서 180석이라는 그 의석을 가지고 계속 이런 그 세금을 중과하는 법을 계속 통과를 시키잖아요. 법 발의를 하고 통과되고 그 다음에 공포되고 시행되고 그럼 이법 발의를 하는 국회에 그 180명의 국회의원을 누가 뽑았냐면 우리들이 뽑았다는 거죠. 우리 국민들을 대표하는 게 국회잖아요. 국회. 근데이 국회에서 전부 세금을 이렇게 올리는 법을 발의를 했고 통과를 했고 시행이 되고 있으니 결론적으로 국회에서 통과한 법은 우리들이 다 만든 거라는 거죠. 우리를 대표해서 국회로 보내놨으니 그러니 세금이 아무리 올라가도 뭐 나라, 정부 탓을 할 필요가 없대요. 우리가 다 올린 거랍니다. <웃음> 공감을 했습니다. 저. 그래서 잘 뽑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잘할수 있고 좀 베테랑급의 어떤 그런 정치인들을 다음 선거 때는 뭐 민주당이든 뭐 국민의힘이든 어느 당이든 정부 정책을 잘할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을 내지역구에 대표로 뽑아야 될것 같습니다. 당만 보고 뽑을 게 아니고 이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될것 같아요. 우리가 다 세금 이래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이와 함께, 어, 부동산 시장을 주도하는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대우마리나. 여기도 공시가격이 굉장히 두드러졌는데요. 대우마리나 1차는 전용이 134.65제곱미터. 여기가 지난해 7억 원에서 올해 11억 5,400만 원으로. 이게 뛰었다 하면 작년에 집값 많이 올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죠? 전용률 84.22는 작년에는 5억 4,400만 원이었어요. 이게 8억 6,600만 원. 아주 가파르게 뛰었습니다. 진짜 가파르게. 마린시티네, 투산위브더제니스. 여기 전용면적 127.65는 지난해 8억 8천만 원. 이게 4억이 뛰어서 12억 1,600만 원으로 올랐어요. 부부 공동 소유를 하고 있어도 이거는 종부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145.81제곱미터도 지난해 9억 4,600에서 올해 4억이 더 오른 13억 5,800만원. 종부세를 9억으로 정한 이 세월이 진짜 한20몇년 됐죠? 옛날에 이렇게 9억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정했습니다. 돈 가치가 굉장히 많이 없어졌고, 물가 띈 것만 생각해도 이거 뭐 어마어마한데 20몇 년 전이면 아파트 한채 사는 게뭐 대략 한 1, 2억만 있어도 괜찮은 집살수 있지 않았어요? 20몇 년 전이면? 그랬는데 그때 9억이면 진짜 큰 돈이었어요. 공시가격이 그 당시에도 공시가격 유리도 낮았잖아요. 그 시절에 9억이면 아 종부세 낸다 하면 정말로 부자구나. 막, 뭐, 이렇게 재산, 뭐, 투자인 거 막, 집이 몇 채네, 몇 채네, 막 까불고 얘기하다가 구석에 조용히 계시던 한 분이, 아, 뭐, 저는 작년에 그냥 종부세 뭐, 얼마, 얼마 정도 냈습니다 하고 조용히 다시 계시는 거예요. 옆에 막 떠들던 분들이 그 다음에 다 조용해지게 하던 게 종부세 내고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조용히를 시킬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너무 많은 분이 이제 종부세 해당자가 되는 거죠. 그이거는이 가액도 올라가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집 가액은 올랐는데 종부세는 제자리에요 가이드라인 금액이 이게 잘하다가는 좀더 있으면 국민의 절반 이상이 혹시 종부세 내는 건 아닐까요? 다 집값을 다 올려가지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동래구에는 재건축 수요가 있는 온천동, 럭키동네, 동래럭키 여기 이제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전용이 132.49 제곱미터이던 그게 어 작년에 5억 3,500만 원이던 게 9억 2,900만 원 여기도 뭐 단숨에 그냥 원샷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됐네요. 5억 3,500에서 9억 2,900만 원으로 여기에 뭐이 정도 큰 평수 갖고 계시면 이뭐 당연히 해당이 돼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190제곱미터는 지난해 6억 5천만원에서 올해 11억 3천0만원으로 많이 올랐죠 여기도 작년에 같은 아파트 전용 84.64도 4억 3천0만원에서 올해 7억 8천백만원으로 3 이렇게 올랐어요. 신축 아파트인 사직 롯데캐슬 더클래식 여기도 굉장히 살기가 쾌적하고 좋거든요. 역세권에 학세권에 평지에 뭐 인근에 법원 뭐 같이 법보 거리에 있고 굉장히 좋은 데입니다. 여기는 전용 84.85하고 112.79제곱미터 여기에 공시가격도 각각 4억 6천 5백만원에서 7억 4천으로 84.5는 7억 4천 2백으로 그리고 112.79는 9억 6천 5백만원으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이름 되면 아하 거기 이렇게 싶은 곳은 다 올라왔습니다. 전부 그 남구와 금성구의 대장 아파트 공시가격도 만만치 게 올랐는데요. 어, 남구 용호동 W 저 오늘 점심 먹고 W 옆을 지나왔거든요. 밤에 보는 W는, 와, 정말 저기가 어디야? 이래 싶을 만큼 굉장히 멋진데, 낮에는 그냥 막 높은 비즈니스 빌딩인지 집인지 외곽이 그냥 반듯한 블랙 모습이니까 밤이 훨씬 더 예쁘더라고요. 여기 144.97제곱미터는 공시가격 9억 8,700에서, 우와, 17억 3,200만원. 거의 2배 뛰었네요. 이거는 남구 대연 힐스테이트 프로지요. 전용면적 혁신이죠. 혁신 115.07 이게 지난해 5억 2천만원에서 올해 8억 3천 8백으로 3억 원이 뛰었어요. 아, 금정구장전내미안 84.89가 지난해 4억 7천 4백에서 올해 7억 3천 여기 지금 이름이 올라가 있는 곳은 정말 부산에 내놓으라 하는 그런 대상급들 아파트예요. 전부 들이다보니까 재밌네요. <웃음> 그 다음에 이렇게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이제 종부세 부가 대상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진짜 많이 늘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부산지역 종부세 부가 대상 공동주택이 12,510 세대래요. 지난해 2,912 세대보다 4배 이상이 늘었네요. 부산지역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지난해는 0.02 올랐는데 올해 19.67이 올랐어요 이 가운데 수영구와 해운대구가 각각 34.31 그리고 31.44% 급등하면서 상승세를 주도했는데 아까 뭐 거의 두배 올란 것도 있습니다. 그죠 어마어마하네요 살고 계신 집은 안녕하십니까 전부?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운가요? 그럼, 이렇게 공동주택 가격이, 공시가격이 올랐어요. 어, 올랐는데, 우리가 뭘좀더 챙기고 조심을 해봐야 되느냐 하면, 아까 이런 오른 곳이, 아, 이게 대장 아파트이구나 하는, 보는 그거에서 사실은 끝날 일이 아니고, 그건 우리가 그저 부러워할 뭐 그런 그거고요. <웃음> 저는 부러워할 그거고, 지금부터 우리가 진짜 신경 써야 할 것은 뭐냐면, 어, 다주택자인 분들이 공시가격이 지금 확 올랐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 예를 들어 비규제 지역. 비규제 지역에 공시가격이 3억 이하의 집을 갖고 계셨던 분. 이런 분들은 내가 다주택 중가주택그 요율 계산할 때 3억을 초과하는 집은 중가주택 수에 들어옵니다. 비규제 지역에 있어도 뭐군구뭐 이런 구청 시군구 뭐 이런, 뭐 이런 아예 없 군,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시골에. 엄면 군. 아, 이 말도 생각이 안 납니다. 이런데 있는 것은 3억을 초과하는 것만 다주택, 주택에 들어왔는데, 중가주택에 공시가격이 내가 살 때는 3억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훅 뛰어가지고, 어느새 3억이 넘어져 있다. 이러면 야무지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양도세 낼 때. 그거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억 이하의 그 취득세 중과 안되는 그냥 지역 있잖아요 그런 곳에 다주택이신 분들이 취득세 중과 안되는 그 매력 때문에 집을 또 여러 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와, 이런 분들은 1억 이하는 공시가격 1억 이하는 취득세에는 중과에 안들어갔어요 그죠 근데 이제 올해 작년에 예를 들어뭐 8천 얼마 9천 얼마 이런게 올해 1억 500 1억 천 얼마 이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곳들이 많아요 투자자들이 쏠려 들어가가지고 어 1억 이하에 막 많이 산 곳은 피가 뭐 2억 3억 그 매매가가 이 정도 올라가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곳은 지금 요 공동주택 가격 잘 살펴보세요. 잘 살펴보시고 어 나는 이미 샀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를 벗어났잖아요. 근데 그렇게 1억 이하 취득세 중과 아닌 거라고 샀던 그 집을 어 자칫 양도 소득세 계산할 때도 그걸 빼는가? 이렇게 여기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게 광역시급에 있는 거는 1억이야 집도 양도세 계산할 때는 전부 중가주택에 들어갑니다. 그거 정말로 신경 쓰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것도 1주택이 아니고 어, 그런 많이 오른 곳에 한 집을 두개 가지고 계시다. 이런 분들은 종부세가 정말 장난 아니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내는 게 아니고 매년 내야 되는 것이니까 어, 굉장히 좀 은퇴하셔서 수입이 없으신 분들은 많이 힘들어 하실 분도 계시겠다 싶고요. 어, 이렇게 또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간 이런 지역에 집값이 많이 움직인 곳이고 어찌 보면 또 부산을 대표하는 그런 단지이기도 합니다. 그동안은 다주택자를 규제를 하고, 어, 일주택만 갖고 계시던 그런 분들은, 어, 정부에서 규제하는 이 세금이 나랑은, 나와는 상관이 없고, 그냥 정말로 다주택자 이꼴 투기꾼, 이렇게 등식을 승립시켜 놓고, 그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일이다, 이렇게 여겼는데, 그래서 난 다주택자 안 할래, 이러면서 두채세채 있던 채 거다 팔아서,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탔잖아요? 근데 그 똘똘한 한 채는 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걸 똘똘하다 하냐. 집값이 안 내려가고, 많이 올라가고, 많이 올라간다 하면 많이 사람들이, 여력 되시는 분들이 많이 찾는 곳이 이제 똘똘하다 생각했겠죠. 그런 곳은 당연히 올라갑니다, 집값이. 그러다 보니, 집값이 상승을 했으니, 꽃파는 그 유리 아니라 실세 급등한 그것도 반영이 되거든요. 공시가격 그 매기는 그 수치에. 그러다 보니 공시가격이 올라갔고 나는 다주택을 피해서 1주택으로 똘똘한 하나로 왔는데 종부세나 이런 게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그냥 나라에 월세를 내고 사는 것과 같은 그런 입장이 되어갑니다. 똘똘한 하나 외에 한 채를 더 샀다. 이제 이러면 세율이 더 장난이 아니죠. 들고 있게도 이제 어, 나라에서 가만히 안 놔두고 그리고 어, 팔자관이 양도세가 아직 막혀 있고 중과로 그리고 사산이 똑같은 집 팔았는데 똑같은 집을 사기가 안 쉬워요 취득세가 그리고 이제 팔고자이도 9억 이상은 비과세도 안 됩니다 그렇죠 어, 그래서 어, 부동산은 정말로 고민이에요. 세금 때문에 들고 있어야 될지 팔아야 될지 사야 될지 잘 판단을 하시고 고민을 하셔서 절세 방안을 또 찾아보시는 게 투자의 방법인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공시가격이 부산이 이렇게 어마무시 뛰었네요. 오늘 한번 짚어봤습니다. 어디가 이렇게 똘똘하게 많이 올랐는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